저음, 고음, 저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업반장 이씨입니다. 메탈소녀 김씨입니다. 오늘도 알랑가 몰라 코너에서 저희 지난 시간 치차련 대역에 이어서 처음, 중음, 고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고 거기에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적으로 저희가 흔히 이제 저음, 중음, 고음 이렇게 뭐 판단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음향을 처음 공부하거나 이럴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음. 레퍼런스 북들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음. 바로 저음은 0에서부터 200Hz 때까지, 중음은 그 200Hz 때부터 7000Hz, 그러니까 7kHz까지, 고음은 7kHz 이상을 보통 고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레퍼런스북이냐에 따라서 사실 그 주파전 연합대가 살짝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다들 모여서 한번 어. 어. 협의를 봤으면 좋겠어. 어. 협회에서 어. 뭔가. 어. 다 어. 모여가지고, 야, 야, 야, 야, 어. 이렇게 하자, 그러고. 어. 디테일한 숫자까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데, 저희가 보통 뭐 150이나 200 이하로는 저음, 음. 그 다음에 뭐200 이상부터 음. 7, 8kg 때까지는 미들, 그 다음에 뭐 8kg 이상은 음. 고음, 그 다음에 이제 중음도 저희가 보통 세분화를 해서, 음. 네. 200Hz부터 보통 한 700Hz, 네. 700에서 한800 정도까지는 뭐, 로우 미드다. 네. 그 다음에 한 7, 800서부터 거의 한 2, 3kg까지, 음, 음. 혹은 뭐, 4kg까지도. 음. 그래서 그거는 진짜 미드로그 미들이다. 음. 네. 그리고 또한 3, 4kg부터 7kg까지. 음. 여기는 하이 미드다. 아, 잠깐만요. 왜 아까는 저음, 중음, 고음을 썼으면서 네. 중음을 나는 누건 영어를 쓰세요? 영어도 못하면서 <웃음> 왜 영어로 쓰죠? 그,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로우 미드를 뭐라고 할까요? 저중음 <웃음> 좋다! 저중음과 어, 중중음 저중음은, 고중음 <웃음> 어야 예, 그렇죠. <웃음> 네. 나한글을 모르니까.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음. 그처음에는 그럼 어떤 악기들이 보통 들어가 있는지 뭐 고음에는 어떤 악기들이 들어가 있는지 중음에는 어떤 악기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지 기본적으로 요 중음이라고 하면 네. 귀가 캐치를 제일 하기 쉬운 영역대요. 아 그렇죠. 고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좀 저것들 좀뭐 이렇게 가는데요. <웃음> 예를 들어 악기로 치면 좀 네. 하는 악기는 네. 드럼의 킥. 같은 거, 그렇죠. 받는 킥, 쿵쿵 쿵. 그래서 이게 오, 오, 예. 저음으로 가더그렇요 아니면 베이스 기타 같은 거, 둥둥둥둥. 어. 둥, 둥, 둥, 둥. 미들은 정말 많죠. 뭐 생각하시는 악기들 거의 대부분이 중음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중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세분화를 해가지고 뭐 저중음, 중중음, 고중음 <웃음> 이렇게 나누는 건데 아래도 좋다. 아, 그런데 괜찮네. 어. 드럼으로 치면 스네어, 네. 이런 것도 거의 뭐 중음에 많이 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보이스 음. 보이스 영역도 중음에 많이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뭐 기타라든가 음. 뭐 시디사이저, 반 이런 것도 거의 중음에 많이 도가 네. 돼 있어요. 고음으로 넘어가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음으로 넘어가면 만약에 어쿠스틱 기타에 네네. 이렇게 스트로크하는 퍼키시브하는 소리 있어요. 칙크 음. 하는 네. 거. 고른 대역들이나 네. 아니면 심벌 쇳소리가 네, 나요. 그러니까 네. 사실 고음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이 고음만 나오는 악기가 있다기보다는 그치. 악기들에서 음. 되게 고음 음. 영역들이 나는 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오 돼요. 음. 설명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악기들이 보통 이렇게 있으니 뭐 중음이 음. 좀잘 나온다라고 음. 표현을 하면 뭐보컬이라던가 음. 네, 이런 그쵸. 스네어라던가 이런 뭐 판치감이 음. 되게 좋게 음. 이렇게 막 음. 밀고 나오는 음. 그런 음. 것들을 이제 보통 중음이 잘 나온다라고 하고 뭐 고음이 잘 열려 있다라고 음. 하면 오픈 있습니다. 있고 그렇죠. 차하고 되게 음. 높게 들리는 네, 음. 그런 것들이고 저음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음. 댐핑 좋은 제가 이제 ]치는. 이렇게 레슨 같은 걸 해보면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악기는 어디를 높여야 더잘 들리게 됩니까? 라고 한 주파수 대역을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데 네네. 왜 웹사기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악기를 뭐 하려면 이 악기는 이 정도의 주파수 대역 영역을 가지고 아. 있고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되게 애매하죠. 어디를 플레이하냐에 따라도 틀리고 네네. 계속 움직이거든요. 네. 오실레이터 그림 한번 써주실래요 <웃음> <웃음> 오실레이터라고 소리를 주파수 대역별로 재생을 할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하나의 주파수로 이루어진 소리는 없어요. 어떤 에너지가 많이 가지고 있는 대역들이 있는 거죠. 어떤 플레이를 하냐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악기별로 소리별로 그 어떤 소리든지 저부터 고음까지 어느 정도의 영역들은 분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음. 톤 밸런스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 예, 네. 이것도 이것. 딥해지는데요 여기 자막 나가나요 자막. 엔지니어라고 빵빵 불 켜줘 일단은 엔지니어가 소리를 바라보는 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쪽 스피커에서 좌우를 설정하고요 스테레오 이미지 가상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래 위 고음과 저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앞과 뒤 4차원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위에부터 아래까지 그 다음에 양쪽 옆앞 뒤이 공간을 고르게 어디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고르게 잘 집어넣은 것을 톰밸런스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톰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균형이 되게 좋은 느낌. 그렇죠. 네. 여기서 밸런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아래서부터 위까지 고르게 넣어놓은 걸톤 네. 밸런스가 좋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이랑 비슷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긴 한데 플랫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평평하게 펴진 네. 느낌인 거고 네. 네 저희가 톤 밸런스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런 제이 굴곡들이 막 있는 상황이지만 음, 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밸런스 좋게 음, 음. 잘 만들어진 느낌 그렇죠 딱 들었을 때 네. 기분이 가 좋아야 돼요 톤 밸런스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네. 뭐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말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 맞아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기기들이나 여러가지 음. 음악을 음향적으로 많이 음. 들어보고 분석해 보고 또 실제로 음. 작업해 보고 하면서 아 요런 느낌이 굉장히 좀톤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구나 라는 음. 거를 몸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건데 네. 네. 이거를 막어 플랫에 가까운 뭐 프리퀀시 리스폰스로 막 이렇게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그뭐 아,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게 뭐 저음이 조금 더 올라올 때랑 중음이 이제 올라올 때, 그다음 고음이 올라올 때, 요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잘 맞는 그톤 밸런스라는 것, 음. 그 감을 더 찾으시면 되게 좋고요. 이게 또 약간의 개인 취향이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톤 밸런스에 대해서는 음향적으로 완벽한 톤 밸런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톤 밸런스를 찾는 데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기계는 네. 일률적으로 나오지만 네, 네. 사람 귀는 다 다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 귀에 맞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음향 엔지니어들이 보통 얘기하는 톤밸런스라고 음, 음, 하면 음. 조금 더 플랫한 성향에 음, 음. 가까운 톤밸런스를 보통 톤밸런스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얘기인데요. 네. 아, 다른 얘기는 사종인데 저는 1년에 한 번씩 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네. 청력검사를 한번 해보거든요. 이거를 제가 왜 하냐면 네. 수치화된 걸로 한번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 만약에 하이가 조금 들들리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음. 아마 제가 믹스할 때 하이를 조금 더 올릴 거예요. 아 그렇죠 사람의 몸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이렇게 들리는 것도 조금씩 네. 다르게 돼 있고 네. 사실은 나이가 조금씩 들면 들수록 하이가 네. 조금씩 안 들리게 되는 것도 그건 네. 사실인 거고 귀도 시력하고 같아 가지고 네. 예, 세퇴를 합니다 그리고 세퇴하면 다시 이제 돌리기가 힘들기도 하고 아, 청력은 안 돼요 청력은 절대 안 그래서 돼요 그래서 건강한 음악생활을 누리시려면 1년에 한번 정도 이비인후과 가서 네.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업하다가 이렇게 음. 좀 피곤해지면 아, 하이 쪽이 잘안 들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피곤한 상태에서 음. 작업해놓고 다음날 딱 들어보면 막 음. 하이가 막 쏟아지고 있었다. <웃음> 자신의 본인의 컨디션이나 음. 이런 음. 것에 따라서 편차가 네.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주기적으로 뭐 검진을 받아보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음. 보통 이제 저음 같은 경우는 베이스 퀄리티냐 베이스 퀀티티냐 그러니까 보통 저음을 판단할 때는 저음의 질과 양으로 많이 판단을 음. 하게 돼요 그렇죠. 저음의 양이 진짜 많은가 적은가와 음. 저음의 질이라고 하면 음. 얼마만큼 뭐 윤곽이 되게 뚜렷한 음. 저음이냐 음. 되게 솔리드하게 이렇게 나오는 저음이냐 음. 어택이 좋은 저음이냐 음. 아니면 되게 뭐 부드럽고 퍽퍽한 부서지는 점이냐. 이런 저음의 색깔과 양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음 같은 경우는 사실 중음이 되게 좋게 되면 악기들의 선명도도 되게 좋아지고, 그럼요. 그리고 펀치감. 아, 그렇죠. 네, 펀치감도 좋아지고, 보컬도 잘들리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중음이 과하게 되면 아, 그러면 외려 이제 저희들은 박스에 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종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치면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들리거든요. 퍽퍽한 대역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소리가 답답하게 들리거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고음 같은 경우는 고음이 되게 잘 열려 있으면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되게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네. 고음이 많으면 귀가 일단 쉽게 피로해지고요. 다른 소리들을 마스킹해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킹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덮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하이파이 오디오나 이런 쪽에서 음. 보면은 비싼 기기들 있잖아요. 음. 비싼 기기들일수록 물론 다른 영역들도 대 물론 너무 음. 좋지만 이 고음 영역의 표현력들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어폰도 그렇고 뭐 헤드폰도 그렇고 스피커도 그렇고요. 네. 마이크도 그렇고 네. 네. 저가일수록 고음이 좀 오버해서 열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고음의 퀄리티가 사실 음... 그 음향기계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라 보기도 네. 해요 저음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비싼 건 좋습니다 <웃음> <웃음> 자본주의니까 싸고 좋은 건 없다 어유 그런 게 어딨어 그 미신 <웃음> <웃음> 다만 가성비가 있을 뿐아 음... 그렇죠 네. 가성비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저번에 치차음 대역에 이어서 또 저음과 중음, 고음 이렇게 분리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거기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여기에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댓글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업반장 이씨였습니다. 메탈선녀 김시씨였습니다 얼른도 몰라!